요리 보고, 요리 봐도 알수 없는 자체. 자... <목소리가> 아우, 우리 쟤들 이 너무 이쁘지 않은구나. 어? 잠깐만. 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 내가 맞춰볼게. 내가 충격으로 맞춰볼게. 야, 떡볶이다, 떡볶이 맞지? 어. 아닌데요?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 나볶기다나볶기 아, 이게 뭐냐면요. 잠깐만! 말하지 마. 네. 이게, 이게 뭐지? 야이게 잡채구나 잡니잡기 잡채 잡채 웃는 코레이션 해가지고 들코레이션해 잡채 잡채 잡채 잡 이렇게 먹지 말고요 아니, 손으로 집어 먹지 말고 잡채 잡렸다 아니, 접시에 먹자고요. 야, 아니, 나, 나, 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야, 야 아니, 아니, 왜안 먹겠다는 건지 이유나 좀 들어보자니까요 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렸어 아니 아까는 너무 원시적으로 먹은 거고 음식이라는 건 이렇게 정식으로 먹어야지 어? 아이 자식구야 되게 거지적거리네 진짜 이너이 이 배를 봐봐 지금 누구도 먹 이유심냐 지금 어? 아니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했어라도 이럴 순 없지 어? 아, 젓가락 한번 뜨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요 그게! 아, 잠시만. 말로 해서 안되겠다. 너희가 잠깐 할 얘기 있어. 뭐요? <웃음> <웃음> 어? 아, 선배! 아, 정말 진짜. 아, 도대체 이 많은 걸다 어쩌냐고, 이거. 어? 아니, 잠시만 이거 금방 불어서 먹지도 못하고 이거 개나 있으면 개나 주지. 야, 그럼 차라리. 부장님께 갖다 드려 야이 뭐? 응. 힘들게 만든 걸왜 부장님을 갖다 줘아이 자식이 뭘 모르네 야 이럴 때일수록 진짜 잡채 갖다 드리고 점수 따는 거야 줘봐 내가 갖다 드리고 점수 따지 뭐야야 어? 야. 아니 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네가 낼름 다 그래 뭐? 어? 내가 갖다 드릴래 내가, 내가. 아니야 내가, 내가 갖다 드릴래 아니 내가 아니야, 부장님 내가, 내가. 직접 드릴 거야 내가. 어, 남의 거 갖고 자기들이 난리야 아니 너 가, 가기 싫다면 아니 버리긴 아깝잖아 어? 그래? 어? 야, 그래, 그래. <웃음> 아, 그리고 나는 정말 나는 이거 저 순수한 마음에서 이거 음식이 남아서 는 지금 갖고 가는 <웃음> <할 거야? 웃음> 래그 아, 알어. 아, 저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알어. 야, 네 말에다 부장님이 나, 정말 나 그렇게 나 비열한 놈 아니란 거 알지? 아, 아, 알지? 아, 알지? 알지? 얼마나, 네그 비열해? 아, 아이고. 이 아, 아, 그래. 아, 그래. 자식 되게 순진하다. 아니, 요밤중에 부장님 댁을 왜 가냐? 아, 유 지금 시간에 부장님 표정이 눈에 <웃음> 선하다. 아니. 이밤 중에 웬 잡채인가? 아니, 밤 중에 웬 잡채인가? <웃음> 아니, 저 부장님이 눈에 밟혀갖고 도저히 혼자 먹을 수가 있어야죠. <웃음> <웃음> 이, 이 잡채를 계단식으로 1, 2, 3층으로 배어라면 네. 참 이쁘다. 네, 그 이게 저기 사모님, 이쁘기도 아, 하지만요. 이게 사실 그한 입에 딱 들어가기 좋아가지고요. 먹기도 참 편해요. <웃음> 몇 층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 아, 몇 층부터 드시냐면요. 사모님 마음에 드시는 친구도 없어요. <웃음> <웃음> 안주를 보니 술 생각이 절로 나는구나 우리 딱 한잔씩만 하고 싶으면 자네, 자네 집에 가서 먹어. 그래 네, 네, 네, 네, 네. 우리 내언이 오면 줘야겠다. 잡취 좋아. 예, 예, 예. 네. 네. <웃음> <웃음> 아유, 참. 아니, 집에 가지 뭐. 얼마 있어? 아니. 저기, 내, 네, 내언이는 아직 안 왔나 봐요. 어 독서실 갔어 네. 여기 독서실은요 이게 필승 독서실이 좋다고 그러던데어 거기 거기 다니고 있어 아 거기 다니요 어 네. <웃음> 아니 뭐할 말이 좀 남아 있나 아 아니에요 뭐 저기 부장님 내일 회사 나오실 거죠 내일 어 그럼 나가야지 예왜 네. 네, 자네 왜뭐일 있어 못 나와 네, 저도 대단히 잡채 아, 뭐. 고마워요 예예예 아, 예, 예. 예. <웃음> 피디야, 음. 자 아니, 왜 아니, 내가 지난번에 새로 산 접시 세트 알지? 알지, 왜 아, 근데 그걸 아까 부장님 댁에 두고 왔거든 음. 그걸 부장님이 돌려주실까? 아, 돌려주시겠지 아, 근데 돌려주실 거면 아까 나 있는지 자리에서 돌려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있더라고. 혹시 잊어버린 건아닐까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 그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 무슨 접시 안잡 갖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뭘. 야 무슨 말 그렇게? 해 그거 굉장히 비싼 거고 그리고 할부도 아직 안 끝난 거야. 아니 그럼 내일 달라 그래. 그래야겠지. 달라 그래야겠지. 근데, 그럼 부장님 부부가 날 굉장히 쪼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죄송하, 너 쪼잔해, 임마. 아, 그냥, 그럼, 뭐, 포기하든가. 야, 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니까. 아, 아 그러면, 아, 내일 가서 달라 그래! 기분이 어 아니, 혹시 부장님이 쪼잔하다고 생각할까 그러지. <웃음> 아유, 쪼잔한 놈 진짜, 아유, 내가 그냥, 냄새는 남의 소리랑 자는 게 낫지, 아유. <웃음> <웃음> 아이, 씨어떡 하지? 아유, 아유, 아유 내가 이거, 아유 내이 접시 놨더니 이게 뭐야 내가.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니 이거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오밤주 만나고 새벽에 <웃음> 또 이렇게 만나고 말이야. <웃음> 저 항상 그 부장님이 그 장이 안 좋으신 게 굉장히 제 마음에 걸리었었거든요. 그래서 음. 저그 새벽에요 이, 어. 어, 맑은 물을 마시면요 어. 장이 굉장히 좋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수물을 떠왔습니다. <웃음> 아유고마우셔라 우리 유피비님한테 그냥 자주 패를 끼치네요. <웃음> 어 어찌나 좋을 줄 모르겠네. 이게 뭐 야 아침에 식사고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음. 난 잠을 만듭서 그러면요, 조식한 더 자야 되고 감사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야. 네, 저, <웃음> <웃음> 어. 반찬이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마, 맛있어요 사모님 예. 저 근데 이접시 이, 네, 어, 네연나저왜 그렇게 콩을 골라내니 콩이 얼마나 고단백인데 아, 어, 엄마 나콩 알러지는 것 같아 얼굴도 에 뭐,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네연나 엄마가 왜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지 않아? 다콩 덕분이야 <웃음> 응? 그래, 먹어 엄마 이건 저희 집 접시로군요? 아니야 좀더 자연스럽게. 이 접시를 어디서 받더라? 아, 우리 집 접시였구나. 이 접시를 어디서 받더라? 멸치를 아, 뭐, 아, 뭐. 이렇게 분중하면 어떡해요. 동의보감에서 그랬어요. 저, 뼈로 가는 게 멸치라고요. 안 그래요, 유PD님? 예. 저 근데 이 저... 나는 이 국석에 떠드는이 멸치를 보면은 말이야 그다서이 눈이 마주쳤을때그 눈을 보면 은 이렇게 찌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찝찝해 피는 게될 건데요 멸치도 국석에서 찌려본데그 말이 돼? 주책해 정말? 아니 주책이 아니고 손님이 와있돼서 창피하게 참... 아니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 멸치 무서한 당신이 창피하지? 넌밥안 먹고 뭘 그걸 구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웃음> 너희 집으로 가든지 아니 당신 애 꾸준 그유피드님한테왜 화를 내요? 화를 내냐면 당신 비오는그 멸치한테 화를 내요? 아니 남편한테 지금 무슨 문서야 지금? 이 남편한테 완전히 정말 이 멸치 머리만큼 무슨 생각을 안해 정말? 눈 앞에 버봐이안 먹어 너는 콩다 먹어 때리지 아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 어 왜요? 경진이가 또방안 줘요? 이게 말 끝마다 경진이 경진이야 경진이가 네 친구냐? 아 친구잖아요 사실는네 친구일지 모르지만 공적으로는 어민이 내 와이프야 네 상사의 와이프라고 오유. 부장님 아침부터 매우 흐림이네 왜 그러지? 뻔하지 뭐 부부싸움 했겠지 아, 너 뭐하냐? <웃음> 정말 로 의지의 한국인이다 아우 대단하네 네 해피투게더입니다 아 유피디요? 그래요? 예곧 보낼게요 예. 야 유재석 너 9시 반에 컨트리 꽂고 촬영 잡았어? 아 맞, 맞다 아유... 얼른 가봐 다들 기다리고 있다잖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거야 지금? 정신요? 접시 위에 놓고 다닙니다. 예요. <웃음> <Yeah. 웃음> 자 그러면 저잘 부탁드릴게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 자 준비되셨죠? 예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카메라 돌았왔죠예자 하이 큐! 스테 축하! 축하 축하! 네 오늘은요 오케이. 경기도 평택에서 어, 남기남 씨, 아 여자분이세요? 아, 이름이 어. 굉장히 그 남자분 같은데 남기남 씨 굉장히 그 기억에 남습니다. 어, 남자친구와첫일제 되는 날이라고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첫일제 아, 되는 날 정말 짜 오늘 남자친구가 생각해드리고. 또 군대 가셨다고요? 어, 군대 가서 아주 열심히 국방의 의문을다 하고 있을 네, 남자분에게. 아그전 가시기 힘드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당연히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이 있다면은 모든 어, 그 첫일이 아주 빛날 것 같습니다. 아주 옛날 그 만났던 시절의 그 생각들이 오늘 바로 천이 되는 날에 새록새록 떠올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남기아 씨, 남기아 씨 정말 아, 축하.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하에 축하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스타 네. 축하 축하로 보내주실 분은요 우편엽서를 꼭 아 어, 우편번호를 꼭 정확히 기재를 하셔야 돼요. 우편번호는. 자 여러분 안녕계세요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컷! 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재훈 씨. 아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제가 어떻게 오늘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당연하죠 연예계 <웃음> 최고의 재단꾼인데요. 아, 아 어. 원래 좀 잘하는데 오늘따라 좀 긴장이 돼요. 아저정원 씨. <웃음> 아정원씨왜 <웃음> 아, 저래요? 뭐야, 뭐, 어디 가는 것 같은데요? 정환씨! 정환씨! 왜 그래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아, 어. 아니, 저기요. 저는요, 이런 찝찝한 일이 있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무슨 일이에요? 아, 진짜. 아니, 저도 인터뷰 멘트 준비 다 했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죠? 지 혼자 그거 다 하잖아요. 틈을 안 줘요, 틈을. 뭐. 그리고 상을 받아도요, 트로피, 지 혼자 다 가져가요. 꽃만 나한테 주고. 아, 뭐요? 팬네트 중에 가끔 저보다 재훈이 형이 좋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맨날 내 앞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써요? 난쟤 찢어, 찢어. 아그 재원씨 네. 사람 그렇게 안봤더니 아주 못 쓰겠네 그거? 제가 말이 나와서이까한 마디만 더 할게요 팬들한테 받는 선물도 그래요 맨날 자기만 초콜릿 받아가지고 요만큼도 안 줘요 혼자 다 먹고 헤 터질 때까지 혼자 다 먹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젠장... 속 넓다 아니 어떻게 그러고 그걸 참고 살아요? 대판자가 기구한 거겠죠 내가 맨날 이렇게 웃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행복한 줄안 되니까요. 얼마 전에 내가 그 세트룩 다지 위아래 를 샀거든요. 하지만 빌려오는 서바 파지를 다 투성 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입으라고? 아, 내가 어찌하면 아... 내가 팀을 나줘 그냥 포기할라 그랬어요. <웃음> 나는 정말 난, 난 정한 씨난이 마음 난 100% 난 동감을 해요. 얘난 예? 그만 알아요. 저는요, 이 세상에 모든 세트로 나온 제품들은 난철저하게 진짜 보호를 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어?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자면은, 그, 자보탑하고 석가탑이 이게 세트로 있으니까 그게 빛이 나고 멋있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안 그래요? 정말 이 천연 기념물이 있듯이, 천연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천연 기념 세트 이런 지이저하의 보호를 해줘야 돼요. <웃음> 어쩜 어쩜. 아니, 유네스코는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호 안 하고. <웃음> 저도요 제가 어저께 부장님 댁에 요리를 갖다 줄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세트 접시 중에 하나를 빼갖고 갖다 드렸거든요 하이, 근데 귤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밤에 잠이 와요? 내 진짜 밤에 가슴에 불이 올라와 가지고요 잠 한숨 도못 잤어요 진짜 야 어? 아, 뭐 하는 거야 앉아서 빨리 가져가고 또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 뭐 하는 거야겠어 아니, 유피디님왜 그래요? 오뭘 네? <웃음> 잘했는지 오르겠네 내가. 저기, 도시, 씨, 제가 충고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있을 때 잘해요, 네? 도시, 씨, 힘내요. 고마워요. 어쨌든 유피디님도 접시 꼭 찾길 바래요 그, 웬만하면 부장님한테 접시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뭐, 그 사람이 곰이 아니면 주겠죠. 어? 몸이 아니지 다죽겠죠 아, 박 작가, 카 아, 안경이 참잘 어울리네요. <웃음> 이거요? 예. 네. 안경 쓰면은 얼굴이 동그래 보일 것같다 그래 가지고요. <웃음>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게 마치 그저 접시 같네요. 접시. 접시처럼 아주 동그래요. 예. 네. 아, 저기 그렇 부장님, 저시철 아주 동그랗죠. 박 작가는 맨 얼굴이 다이뻐 남의 얘기 신경 쓰지 마. 부장님 <웃음> 고마워요. 아니 안 겼으니까 저 접시 같은데 접시. 아, 저기 부장님 저그 그거 혹시 아세요? 저기 알래스카에서요 비행 그 접시가 발견이 됐대네요. 아니 저기 부장님 그 저기요 왜 비행 접시는 왜 접시 모양일까요? 참 이상하죠? <웃음> 저기 그 접시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요 저번에 그 어저께 부장님 때 갖고 왔던 그 저희 집 접시도 아 참나? 아니 왜 이렇게 접접거려? 야아왜아 <웃음> <돌아. 웃음>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장님 부상도요 이게 저 위쪽이 매끈하고 양쪽으로 싹이 퍼진 게 이게 꼭 접시 모양 같네요 비행 접시, 그렇죠? 예? <웃음> 접시요 그죠? 예? 접시요 그대체 외계인들은 뭐 할까? 이런 일 안에 잡아가서 실험용으로 쓰지 않고 차렷 대기 대 봐. <웃음> 되겠다 뭐야? 곰이 틀림없어 접시 먹는 대머리 곰야뭐 <웃음> 번만 하 어? 아 무슨 배울만큼 배울놈들이 가위바위보에서 팔뚝 맞기래 아, 하자. 재밌긴 재밌겠다 아, 하나 자다음 번? 어좋어 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 오, 저, 예그해 그래? 그래? 한번 더? 그래. 가위바위보! 어, 열! 아이씨! 한번 더? 어, 배달이 다 그래? 어? 가위, 나또 가위 낸다. 그래? 가위바위보! 어이! 에이한번더한번더한번더 넣을 거야. 가위, 그래? 어이, 가위보! 이에이 그만하자! 어이, 에 그만하자! 그만 <웃음> 이네 이네. 한번 해, 빨리 더 해. 어디서 팔뚝을 막꼬아갖고 여기서 화풀이야너한테말 했잖아. 너한테 화풀이였는데해 <웃음> 해. 손아풀도 한번 <웃음> 해. 쏘. 너이 저기, 잠시만. 아, 할 말이 있는데. 아, 나 봐. 할 말이 뭔데 제석가해 봐. 야, 네? 지금 얘들 얘기를 왜 지금 해? 나랑 지금 가위바보 한다니까, 빨리 와. 쏘. 아, 저 지금 그런 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공동 재산권이 지금 침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응? 음? 어디까지나 비상사태고 나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동고인인 너네 둘의 도움을 좀 청하려고 너또 사고 쳤니? 뭔데 그래? 아 저기 임부장님 말이야 임부장님 왜왜? 뭐? 접시를 통 돌려줄 생각을 안 하시네 <웃음> <웃음> <웃음> 됐어 임마 그만해 임마 그만 야야야 에이 지랄 하 접시 다 <웃음> 아 이런 거 갖고 종이 접시도 못 사요 그리고 휘재나 선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우 대어 그만해 접시 아 하고 <웃음> 아유 <아이>, 그만해 <이러면>, 이놈 이 <웃음> 자식 니가 <웃음> 뭐라고 이 자식아 이 접시 <웃음> 말로, 말로 해 너희 <웃음> <웃음> 그 아침에 멸치 사건 있지 <웃음> 내가 미안해 <응>? 내가 미안해요 <웃음> <웃음> 아니야 나 정말 미안해 나다 잘못했어 응? 나도 하루 종일 마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서 기분 풀고 왔다고요 그랬어? 어쩐지 나는 그 이쁘다고 했지 역시 당신 말이야 그 학교실 별명처럼 한떨기 간열은 코스모스 같아 어 정말 코스모스 같아? 그럼 애들 말대로 당근 당근이지. <웃음> 거의 스무스 한들 한들 띵동한. <웃음>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 분위기 다 잡히네. 누구야? 네, 저예요 재석이! 아니 저 자식은 이거 이 집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했나? 여기 <웃음> 저쪽적인 순간에만 담이고 다니고 찾아오네 이게. <웃음> 어, 어, 맞깐 아니, 그, 뭐야, 이번엔 또. 예, <웃음> 네, 저기, 어, 만두좀 쪘거든요. <웃음> 어. 어머나, 직접 빚은 거네요? 예. <웃음> 네. 음, 아, 맛있겠다. 제가 저기, 아, 이왕이면 이쁜 접시에 좀담아올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 가져왔던 그 접시 있잖아요. 그게 저희 집 유일한 접시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이래영 접시에 담아왔어요. 아, 이래영이면 어때요? 정성이 중요한 거죠. 네. 저, <웃음> 그 그래서 말인데요, 저 어, 어, 어제 그 드렸던 저, 접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접 접시요? 응? 어떤 거지? 아예그 어떤 거냐면요 그 베이지색 바탕에요 그 저기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그 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및 거기죠 내열온도 100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상표가 그다이 다이아몬드 표고요 그리고 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다이아몬드 표시 옆에다가요 제가 그제 이름 유재석 있죠 그 유재석 중에 유자 그 한문을 그 제가 묘금도 유거든요 그 한문을 이렇게 써놨었어요 예 그거인데 네. 아 그거요. 어쩐지 못 보던 접시가 하나 있더라 그렇죠! 못 보던 게 있었죠? <웃음> 아 그거? 네 아랫집에 그 김치 갖다 주면서 줘버렸는데 저.. 어, 어떡하지 <웃음> 어, 정말 잘 왔어요 네. 제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뭔데요? 뭐, 이 인간이 <웃음> 제가, 제가 가장 아끼는 선글라스를 여자 후배에서 달린다고 죽어버렸지 뭐예요 네? 아 그거 <웃음> 내가 사주면 될거 아니야 그거 지금 내가 착각을 해서 그랬다니까 내가 아, 사준다고 그랬잖아 몇 번씩 아 재훈씨 그거 사주면 다예요? 예? 아니 아, 저희 그런 것들이 저 재훈씨한테는 그거 뭐 접시라든가 선글라스 이런 게 아주 작은 거지만 주인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 추억이 서려 있고 정이 서려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인생 그렇게 사지 마요, 예? 정말 진짜 대단해요. 이분들이, 이분 그렇게 사지 마요, 예? <웃음> 아? 아니 아직도 접시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아예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뭐 아래집에. 아, 접시를 줬다니까 뭐 저기요 유피드님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저도 재훈이 형님 재훈이 형님 그준 선글라스 꼭 제가 갖고 다찾아 거예요 아야 누군 지금 망신 줄일 있어? 뭐? 왜왜 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 말고 윗집 윗집 심부로 왔다 그러고 한번 다시 한번야그 선글라스 그랬잖아. 내가 사준다고 그랬잖아 지금 아그 아, 재훈씨 이렇게... 아 우리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그거 왜 자꾸 피곤해요 아, 짜증나게 아 성격 정말 안 좋네 아, 아왜 얘기를 하 아, 재훈씨 이기해볼까요그 저기 아, 그게 나요 그리고 부장님, 재훈이 형랑 똑같이,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 정말 더러 아유, 야! 지금 내가 무슨 어? 얘기하는 얘기 거야, 지금? 어, 무슨 똑같은 인간이야, 내가? 왜 때려! 왜 때려! 어? 나왜 때려! 뭘 때려, 내가 때리기! 니가 지금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거아니야 소, 솔직함까지? <웃음> 나 이제 둘이 못 참겠어요, 이제. 이제는 내가 소론할 때가 됐지, 내가! 아이... 왜 때려! 팀을 네. 깨자고. 지금 제정신이에요, 유PD님. 아니, 님얘야 지금 제정신이니까. 팀을 깨면 안 되죠. 팀을 깨자고. 아니 지금 팀이라도 안 깨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그만, 아니, 아니 지금 얘 예. 지금 팀을 깨자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저기 네. 저기 예. 저기 유 예. p 예. 디님 p 예. 디님은이 어? 일이 신경쓸 필요 없어요. 어. 네. 그럼 잡지빨이가 찾으세요. 아니 그안사게요 아니 저 그래도 게 네. 될까요? 아 팀을 아그유비디님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예? 아니, 그렇게 아니, 가시면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응? 가위바위보 해 빨리 아유 정말 넌 나한테 안돼 지겨워 죽겠어 그만해 빨리 해 가위바위보 해봐 진짜로 아이 조석아 어? 어디 가? 어저 부장님 아래집 가서 접시 달래려고 아아 지겨운 거네 같이 갈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아아아아 밖에 아이고, 있어. 이 시간까지 누구랑 술 먹었는데, 어? 대박, 대박! 변진섭, 진섭이랑 먹었잖아.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정말 웃기지 마. 변진섭이 신혼인데, 왜 자기랑 이 시간까지 술을 먹어? 어, 그래? 한번 해보자, 전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전화를 아, 왜 해? 신혼집에. 그래? 미쳤나봐. 거 봐,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어? 누구랑 있었어? 어? 누구랑 있었냐고! 아, 내가 술 취해서 내가 지금 착각을 했다. 맞아. 변진섭이 아니라 변우민이었어, 변우민. 맞아, 변우민! 변우민이었 정말, 내가 정말 빨라패! 아, 그걸 안 먹었어! 어? 우리, 아, 우 누구,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저, 예,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하세요. 예. 아, 저기. 조합혁씨랑 홍수범 아, 씨 아니세요? 네, 네. 아, 우리 아파트에 사다더니 여기 에 살고 네, 계셨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IBC의 그, 저기, 해피투게더 조연출을 맡고 있는 저 유재석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아, 네. 네, 네, 네. 우리 섭외하러 왔나봐. 아, 그러길래 이게 뭐야? <웃음> 어? 우리 어떻게 보겠어? 무슨 말이야 어떻게지? 아저 싸우시던 거였으면요 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싸우세요. 아, 아, 아, 아 싸우던 게 아, 아니지. 아이 아니, 아, 접시 깨진 아, 것 때문에 아, 그러시나 아, 보네. 네. 아, 네. 이, 아 예. 그아 때문에 이거요. 때문에 이거, 우리가요 지금 어, 음악, 네. 우리 콘서트 준비 때문에 접시를 깨뜨린 콘... 거예요. 그렇지. 난타 난타 난타. 그걸 저희가 이번에 조금 변형을 해서 난장파 난장파 난장파. 저희 그 콘서트에 오시면 보실 수지, 식인 수지께 오 예, 예, 예, 예. 근데, 예, 예, 예. 근데 예. 우리 섭외하러 오신 모양인데, 아 예. 우리가 워낙 또 시간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시간이 바빠도 여기까지 오신 성의를 봐서 해야지. 에이, 참 아, 저을까 그러니까, 저는 섭외때문에왔외는데요 네, 네, 네, 네. 여기 저 위에 705호 임부장님 댁아 아시죠? 거기서 네. 그 김치 담아준 접시를 줬다고 하는데. <웃음> 네. 네. 접시요. 음? 그제 거거든요. 근데 네, 설나 어? 벌써 깨트리신 건 아니겠죠? 가만 있어봐. 아까 이 정면으로 맞은 게 말이야. 평소 던지던 거와 달리 좀묵직했단 말이야. 혹시 그거 아니야? 아, 그정도야요 어? <웃음> 아니, 비슷했어. 일단, 알았어. 아유, 큰일 났네. 예. 가만 있어. 그리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막고 다니면 굳이 사는 건자꾸 누구한테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예. 지금... 약속. 예. 제가 접시만 찾으면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접시를 못 찾으면 저도 저를 통제할 수 없게 되거든요. 여기세요!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맞아요! 아요 아니 이게 왜 깨지고 난리야 이게? 겁이나 채 털을 거야. 그럴 거야. 괜찮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나, 나는 그냥, 나는, 나, 나는 그냥 이거 시설은 접시가 없어가지고 그냥 잠깐만 쓰고 넣으려고 그랬거든? 남유석, 너그 접시 깨먹은 거야? 아, 개, 개, 괜찮아. 한 3점만 쳐 참으면 될 거야. 아, 이젠가. <웃음> 제발 제발 미안해 나 용서해줘 저기 나,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너 나한테 말투고 싶어 했지? 말투 말투도돼 죄송한 제발 선처를 부탁한다 진짜 아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이점시를깨았니아유 차라리 이, 이, 내 머리를 깨는 게 낫지 아유내 입목 제발 이뽑뽑뽑뽑뽑뽑뽑아 제발, 아이, 제발, 제발. 재, 재, 재, 죄송하다! <웃음> 나 용서하는 거야? 미안해. 내가 진짜 안 놀게 미안해. 고마워. <웃음> <웃음> 많이 나아졌다 용서를 하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